이틀 정도 이제 밴 처리 때문에 못 들어왔었는데 그동안 이제 부족한 분들이 앞에 적 포부를 밀어놨어요 지금 다들 뭐 자고 있는 상황인데 남은 포부는 이제 제가 좀 밀도록 하겠습니다 좀 밀고는 있었는데 영상 녹화를 안 찍고 있었어요 깜빡하고잉 방금 타워 내렸고 내 발전기 있는데 저걸 한번 내려보도록 하죠 어느정도 버티네 스텝오가 듣기로는 우리 부족 쳐들어온 애들이 벤을 당했다고 정확하긴 않지만 예, 벤을 당했다는 예, 소식을 들었어요 확실하진 않지만 왜 벤인지는 모르겠는데 처음에 일단 뭐 저희가 요청했던 그두핑 확인하는 그런거랑 그런거를 이제서야 확인을 했나봐요 뭐 정확하지는 않는데 뭐 듀핑 뭐 이런 여러 가지 뭐가 있겠죠? 그러니까 벤이 됐겠지 발전기 어디서 또 뭐야 발전기 없는데 이제? Gabi, Gabi, Gabi. a u w 거의 대부분 빠진 것도 있네 완전한 믿음보다는 동양인에 대한 표현과 아직까지는 미지의 선수였던 이승선수에게 스테인으로 넘어오자마자 모든 대회를 초토화시키는 아... 중고에 든게 없냐? 이게, 어, 응, 꽉이야? 야, 테크는 거의 다꽉차 있는. 시똥동굴에 어... 누구 사나? 보니? 동굴은 비어있고 just